제 제자 얘기를 선택해서 요궁으로 오셨잖아요. 네. 요궁, 네. 요궁도 이제 제자로서 법도라는게 있고 지켜야 될 규율이 있을 텐데. 아니 없습니다. 뭐막술 먹고 놀고 진탕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이제. 그거는 제자 스스로가 하지 않을 힘듦입니다. 규율이랑 법칙 상관이 없는 겁니다. 법칙이나 한개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예 인, 이, 예, 지, 신 다섯 가지 지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규칙 법칙이라고 규정을 짓기에는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예를 지켜야 되는 거 신에 대한 예의가 없다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거는. 저희는 뭐 이런 규율이 있다기보다는 일상이 곧 규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궁에서는 보통 이제 제자들이 생활을 같이 하는데 그 안에 사실은 저희가 신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배우기 때문에 그 생활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법도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 생활 속에서 저희가 계속 배워나가는 거죠. 특별히 규정을 지어놓은 맞습니다. 건 없습니다. 음. 선생님이 맨처음 저희, 저희들한테 이제 공의이혈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기도해라는 말씀밖에 안 하세요. 그 기도 끝에 저희가 모든 게 이제 뭐 나빴던 습관들 그리고 우리가 좀더 가져야 될 마음들을 배우고 있는 거라서 음. 모든 생활 속에서 네, 그그 틀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배워가는 음. 거고 그 틀을 본인이 이제 규율은 없지만 그틀 안에서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기, 나가게 됩니다. 오. 네. 예를 들어 신감은 무당의 사주가 아닌데 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어, 있다? 저하는 동생이. 아예, 그러니까 신그 주력이 아예 없는. 어느 정도 있는데 무당까지는 아닌데 그냥 그렇죠. 무당까지는 아닌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외주를 다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저와 통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은 아야시아 하고 그리고 이제 되는 일들마다, 일들마다 다 깨워지니까 또 다시 변덕스럽게 다시 해볼까? 아니면 좀더 더 유명한 선생님을 찾고 있다는 제가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무당이 되어서 만나기도 만나고. 그때는 저는 이제 무당이 안 됐을 때고, 지금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받고 일을 하게 되면 벌로 오나요? 그니면 그냥. 그게 지금까지 제가 보았던 사항들 같은 사연들 같은 경우는 피디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다 대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죠. 결과물 자체가 내가 풀리지가 않으니까 계속 다른 선생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고력이 있으니까요. 는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순탄치 못한다든지 아니면 내 주위에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그게 다 신감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 촉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는 계속 좀더 바른 곳을, 나은 곳을 찾으려고 계속 애를 쓰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 음, 조상신을 많이 모시고 있는데 그 일단 조상신도 있고 업신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또이 불린 신도 있는데 그중에 조상신들이나 잡신들 자기네 또 나름대로 불리기 위해서 제자들 선택해서 와서 이몇 년은 아마 불릴 수는 있을 거예요 음. 그렇지만 그 전에 제가 봤을 때는 불리지 못하고 우회곡절이 있다 보니까 산속에 많이 가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손님이 없고 몸이 아프고 계속 풍파가 있다 보니까 살림이 유지하기 힘들다 보니 나가서 뭐 잡일, 부진일 해갖고 또 간신히 축가이나 기도비벌어서 아, 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아, 네. 아, 저희가 사례서도참 많이 보고 있죠. 네. <웃음> <에, 에, 에, 웃음>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디어라고 하면 이제 영화, 유튜브, 드라마 뭐 이런 것들 이 있잖아요. 네. 이거 엑소시스트 마찬가지고 네. 뭐 그래서 뭐 랑종고 뭐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영향을 받게 된다 안 받게 된다. 심약한 사람을 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 봤습니까? 저는 사람들 직접 TV 봤을 때 느낌 음. 저희 같은 제자든지 아니면 이런 신문좀 열렸던 분들 봤을 때그 느낌, 그 기운을 음. 받는다사는 사실 그럼 피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그건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가 없어요 계속 보고 싶어지니까 음, 그런 미디어 자체를 사실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저 같은 제자들은 보면 응당 뭐 그런 화면들이나 그런 뭐 상황들이나 보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뭐 랑종이나 뭐 이런 류의 것들을 보면 미디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기운을 느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희 같이 이런 많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니까 그런 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피한다고 피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보면서 상상하게 되는 거죠. 상상이 지해지게 되면은 계속 그쪽으로만 이제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런 느낌을 나가 내가 받지 않더라도 받는 느낌이 든다든지. 네, 그런 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나그 저희 참술 먹다가 나온 얘긴데 저희도 이제 굿당을 따라다니는 이런 거 그럼요. 네. 저희도 이런 쪽으로 팔자라 이런 사주가 이쪽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일에 자꾸 접하게 되는 건지 네. 네. 저는 영향이 저는 영향이, 영향이 있다. 있는. 저도 영향이 어. 있다고 봅니다. 다들 그런 기운들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음. 여기 여기 듣기는 <웃음> <적힌다> 말인 <말이야. 웃음> 네, 마, 바로 말오는 빛이 그냥 바로 간다. 계속 간다. 여기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저 궁금한 거 하나 생겼어요. 네. 어. 사주에 결혼하고 애 낳고 살 팔자에 걸는데 애를 안 낳고 살면 어떻게 돼요? 만약 애를 안 낳으면 나쁜 게 있냐? 결혼을 하실 분이 있으시면 여자가 남자 집 시집을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은 여기 계신 삼신 할머니가 점주를 하실 텐데 그러면 이 여자분의 사주랑 이 남자분의 사주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들, 딸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 그러면 그거는 자연의 법칙으로 의해서 어. 그 혹시 그냥 요즘에는 이제 결혼하고 애안 낳는 부분도 많잖아요. 네. 네. 뭐 벌로 바고그래요 그런 건 없, 없습니다. 아 그런데 그게 임의적으로 뭔가 자연적으로 계속 생기고 있는 부분을 네, 본인들이 지운다고. 일부러 네, 지운다거나 네, 그렇게 그러면, 하면 그게 다 벌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벌로 생기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뭐 임의적으로 생기지 않는데 낫지 않는다고 해. 해서 뭐 벌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장남이 장손이에요. 딴 형제가 없어요. 이 자손이 아니면 대를 이을 집이 아니에 요못 해요. 근데 이연을 잡아줬을 때는 이 며, 이제 며느리가 되실 분이 가서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해라고 일을 맺었을 건데 이두 사람이 고집으로 인해서 그걸 또 거슬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뭐 내가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내가 뭐 고난이 계속 된다면, 어디 가서 물어보긴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뭐, 어, 그럼 다시 요렇게 요렇게 있어야 되는데, 어, 그러면, 그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니 낳고 나서 조금 힘이 들었다. 음. 니 낳고 나서는 조금 살기가 편안해졌더라. 라는 것처럼, 딴게 허전한 게 생기겠죠. 오. 내가 딴 게. 네,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영마살 있다 하셨고, 본인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자손이 굳이 뭐안 가지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살 때문이 도 있겠지만 본인한테 그런 자식들이 나왔을 때 본인의 명땜을 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가 있어. 자식을 낳으면 음. 내가 좀 아프거나 힘들 수 있겠다는 본능이 아이고, 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있겠지?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 같은 이런 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능적으로 알고 그걸 피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척이죠. 뭐, 그래서 느낌 그런 거를 있어요. 만약에 응. 알고 지나가고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응. 그, 계속, 그 부분을 뭐 때문에 이분이 굳이 자손을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응. 밝혀서 풀이가, 풀이가 되고 있어요. 나면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 음. 지금은 본인 사주에 아이가 들어오면 본인이 아프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본능으로 이제 내 네, 네, 거부할 수 있거든요 느낌 네. 좋 우리가 예전에 흔히 이제 옛날 시대는 큰 잘못을 하면 3대가 벌을 받는다 이런 일리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 말은 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어드는 거는 4대째가 태어나면 3대 벌은 사라진다 그 4대째는 부모적이 없어도 살아남지만그 5대째가 내려간다